이놈 일이 안오면은 이놈 아저씨가 이놈한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놈 아 뭐야 용병이가 중앙에 있었네. 어, 약간 집중할 때어 약간 1초만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뒤로 꺾어 온 애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요즘에 에이 야 거기다가 플래시 쓰는 바보가 어딨어 마카야 어차피 멀리 못 가가지고 도움이 되려나? 어 4명 연결이면은 파란극 해야죠. 안 맞추길 잘했다. 맞췄으면 좀 오래 끌렸을 땐 더? 야, 어, 어, 어 이거 노린거야? 나머지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 어? 로봇까지 있네 자다 죽었습니다 로봇도 다운? 자유수도 다운 우리 골상이도 다운 오! <웃음> <웃음> 미친. 내가 아들 거기다 올라오네. 와, 레전드긴 하다. 안 바꿔주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 뭐. 애매, 애매합니다. 아, 야, 야, 연결 끊을라 했는데. 아, 씨. 연결이 안 끊어지네. 형사가 나가. 아, 바본가 봐. 확정 손절이네요 갑시다 손절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그냥 저울질 하네 <웃음> 지진 까꿍 어안 보고 있었어? 음 까꿍 어안 보고 있었어? 어아 이건 보고 있었다 이이이이 이, 이, 이. 무조건 미리 던지는 게 좋아 어 이것도 미리 써주면 좋고. 그치 지금 쓰면 이제 다음 에너지 볼때 갈고리가 안나오기 때문에 한대 무조건 마구 시작하죠 존재감 감사 환자가 뭐야 환자가 먹어버렸는데 어떡하냐 날라차기 레전드 빨간색으로 합니다. 용병이는 어차피 안 막아줄 거야 지금. <웃음> 넘고. 아, 우리 용병이가 방금 해독기 끝낸 소리죠. 지하 감옥을 갈까 싶은데 풍탈이 없으니까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셋넷묵구야 새로 연결시키고 많이 돌아가서 치료한다. 응, 안 맞아줘. 고추는 불가피하네요. 낙평할렌드 이거 빨간색 용병이 먹어주면 안되는데 파란색으로 해 안되겠다 그남은 해독기 두 개야. 여기 연결 안되 있는 거 싫어하냐? 아이 좋은 해독기를 왜 어? 썩히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아득각 절단 나옵니다. 이거는 용포를 일단 무조건 날리고 가면 돼. 어허 어우 시원시원한데 이거? 야야 야, 나 플래시 쓸 뻔했다 미친 야야 야, 야, 순간 미친 아야좀 삼아 플래시를 왜 쓰려고 하는 건데 아우 정신 안차린데 이것도 나. 아, 저, 내가 방금 미, 미, 순간 실성해가지고 어 미친 플래시를 쓸 뻔했어 여기다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나 이렇게 도망갈래 그냥 이로아야지 그냥 저기 멀리서 돌리고 있는 거라 느긋하게 묶어 가도 됩니다 아드가게 아닌 걸 아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플레이가 아드한거 몰랐으면은 그냥 헉, 어? 어떻게 하지? 빨리 용병 묶어 어? 그냥 해로 했다가? 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어? 아드 나왔을 3인 아드 나왔을 거야 자, 뭐 넘어가는건잘 모르겠다 꿍돌집가지고에임서확보해에다음에넘어가면 됩니다 <웃음> 근데 이거 알고 있 가서, 친리가리